어떻하신 분이야. 호는 대체적으로 뭐 재물도 뜻할 수도 있고 또 후손을 뜻할 수도 있고 근데 의외로 이 박혜일 씨 눈썹을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격은 나쁘진 않아. 차분하고 좀 자기 존재감을 좀 많이 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목소리>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옛날 사람들 그 사진을 응. 하나 가져왔는데 아 진짜? 관상 한번 봐주세요 아, 이렇게 <웃음> 초면. 아, 초면이신가요? 이렇게 관상을 이렇게 딱 보면 네. 용맹하다 이 눈매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바다에 있는 용, 용이지 용 음. 용의 화상이다 이제 어, 보면 돼 기쪽하고 기볼 코 여기 매부리 쪽을 하고 어, 이제 여기 밑에 턱선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말려는 조금 안 좋았던 거고 코. 어떤 게좀안 좋은 거예요? 말려는 단명인가? 명은 긴거 같은데 끝은 돌아가신 끝은 조금 안좋았하는거 같고 추진력 뭐 이런 게 엄청 강한 사람이지 를 어, 그래. 보고 그런 좀.. 눈매! 눈매와 코와 눈썹 사이를 여커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 강한 사람이야 굽히지를 못해 절대로 굽힐 수 없는 사람 내 나의 목을 배 가는 지연정 자기는 무릎을 구를 수가 없다 어뭐 그런 신 분인 걸로 보이는데 그 이런 용맹함을 갖고 있는 분은 장군이지 뭐. 자기가 결단을 내렸던 거는 밀고 간다 그러니까 고집이 엄청 센 고집이지 뭐 그러면 음. 선생님 그분 누군지 알려 드릴게요. 그분이 이순신 장군님. <웃음> <웃음> 이순신 장군님왜 가져왔냐면 어. 요즘에 선생님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 거기 남자 주인공이 박해 씨라는 분이에요. 혹시 박해 씨가 이순신 장군님하고 어느 정도 싱크율이 아... 이분이 박해일씨인가 아... 아... 눈매를 놓고 네. 보면 네. 이순신 장군님하고 <웃음> 눈매가 매치는 안 맞아. 눈매가 이분은 좀 남을 좀 따라가는 위주 될수 있으면 배려심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편이고 네네. 이 사람은 뭐 아닐 때는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통틀어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좀 따라가는 편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수진 장군님의 이제 눈매를 보면 성품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따라가는 게 없지. 무조건 나를 따라해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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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는 어때요? 코는 하상을 놓고 보면 이순신 장군님도 하상의 코가 이제 조금 길잖아 비대치에서 코가 조금 오똑하게 이제 보이는 건데 근데 박해일 이분도 이제 얼굴 비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 코가 오똑하신 분이야 음. 코가 오똑하신 분인데 코는 대체적으로 뭐 재물도 뜻할 수도 있고 또 후손을 뜻할 수도 있고 가족 관계라든지. 뭐 후손들 이런 거는 다 괜찮다고 보면 음. 되는 거지. 박해일 이분이 뭐 연기도 하고 뭐 이래 했잖아. 코를 놓고 보면은 조금 뭐 50대 뭐 후반으로 중반 후반으로 가서는 재물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했던 것만큼 재물은 많지는 않는 걸로 보여. 응. 아래쪽을 놓고 보면. 우리가 왜 여기 여기는 말년이라 그러잖아, 네네 우리가 네네 보편적으로. 네네. 말년인데, 푸독한 관상인데, 하여튼 끝은 안 좋은 관상이야. 박해일 이분은 놓고 보면 말년에는 고독한 사람이니까 아마 말년에는 조용히 혼자 고독을 즐기, 즐기지 않을까. 뭐 60이 넘어가고 70으로 이제 갔을 때는 에 쉬는 쪽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그까지는 연기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아. 근데 의외로 이박해일씨 눈썹을 이렇게 놓고 보면 <웃음> 네. 성격은 나쁘진 않아. 차분하고 좀 자기 존재감을 조금 많이 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박해일 씨랑 이수진 장군님 그러 싱크율은 어느 정도니까 몇 퍼센트 된다고 보세요? 코가 있으니까 10% 만 네, 박해일 씨가 올해 좋은 운이 좀 들어와서 이런 기운이 좀 있는 건지 한번. 음, 작년부터 운은 좋았네. 근데 작년부터 좋아서 응. 언제까지 좀이 자리를 좀... 한3년4 년은 계속 좋다고 봐야지. 계속... 그거 지금 이 사람이 뭐 한산인가 뭔가 영화 지금 나갔다며. 또한 개가 또 들어와. 그거는 요거는 지금은 뭐이순신 장군님 뭐 대역을 하셨다며. 네네네. 근데 사극적은 아니야. 아, 응. 조심해야 될점은 있어. 있을... 아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크게 막 조심하고 자시고 할건 없을 거고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슈화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음. 알겠습니다. 계속 좋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보여